자, 한국타정과 함께하는 7분 홈트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풀어줄게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당하지 않거든요 건강하자고 운동하는 건데 아프면 서럽잖아요 그리고 혹시 누워서 보시는 분들 계신가요? 당장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작 스쿼트, 스쿼트부터 시작할 건데요 자, 스쿼트 15개 준비하시고 1, 2, 3, 4나둘 좋아요 셋, 배 힘주고, 넷, 흡. 다섯, 여섯, so very good, 일곱, excellent, 여덟,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한 30분 가량 휴식을 할게요.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다음 동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작 크런치 할 건데요. 크런치는 누운 상태에서 상체를 어, 살짝만, 윗복부를 이렇게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살짝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크런치 15개 할 건데요. 이제 이곳을 준비를 하시고, 자, 크런치 동작 15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o e two, 쪼아주세요. 셋. 넷! 복근을 위하여 다섯! 좋습니다! 여섯! Very good! 일곱! 아주 좋아요! 여덟! 아홉! 와, 열! 다섯 개만 더! 나, 자! 쏴! 둘! 이야 셋! 쏴! 넷! 마지막! 다섯! 좋습니다! 30초 가량 휴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 그럼 저는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마운틴 클라이밍 10개를 할 건데요 이렇게 업드로버쳐 업드려 버 자세에서 왼쪽 무릎은 오른쪽 팔꿈치로 오른쪽 무릎은 왼쪽 팔꿈치로 이렇게 당기듯이 당기듯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업드로버쳐자 1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나 둘 쉽죠? 셋, 쫙쫙 넷, 땡겨줘요 다섯, 하나. 여섯 일곱, 땀이 나나요?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잠시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동작 이제 강도를 조금 높여서 런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지는 왼쪽, 오른쪽 각각 10개씩 할 건데요 왼쪽 먼저 할게요 이때, 오른발은, 어, 받쳐주기만 한다는 느낌으로, 오른발을, 오른발은, 오른발은 거들 뿐, 이런 느낌으로, 왼쪽 무릎에, 왼쪽 허벅지 힘을 빡 주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웃음> 자, 그럼 런지, 왼쪽부터 10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자, one, two, three, o one, two, 자, 오른발은 거들 뿐, 셋, 네 왼무릎에 힘을 주세요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두개더 아홉 마지막 열, 열 좋습니다 자 이번엔 자세를 바꿔서 오른발 앞으로 자, 이때 왼발은 거들뿐 아시죠? 자 오른 허벅지에 힘을 주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1 2 셋, 넷, 자극을 느끼면서 다섯, 좋아요, 여섯, 점점 힘들어 지죠 일곱, 여덟, 두개 더, 아이고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동작, 이번에는 레그레이즈 할 건데요 레그레이즈 동작은 이렇게 완전히 눕지 마시고요 이 팔꿈치를 L자로 받쳐주고 살짝 상체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다리를 쭉 펴서 올린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상체를 살짝 들어주는 게 허리 부담에 네. 허리 부담에 좀 적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걸추천을 드릴게요 자 그럼 다리 올리시고요 10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그 레이즈 10개 5, 6, 7, 8 어? 둘셋넷 좋아요 다섯 여섯 복근 생긴다 일곱 하나, 여덟 후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의 다 와가요 자, 다음 동작은 업앤다운 동작 할 건데요 자, 업앤다운 동작은 이 크런치 크런치 자세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하나입니다. 네. 조금 힘들기 때문에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할게요. 와, 저 지금 땀이 엄청 나는데요. 여러분도 땀나시겠죠 네, 딱 자기 전에 이거 한 세트 돌리고 샤워하고 자면 우히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펜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 잡으시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자, 좀 힘들어요. 하지만 힘들어야 셋, 운동이 된다는 거 넷, 다섯, 와우, 여섯, 일곱, 세 개만 더 여덟, 아홉, 마지막 열.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거의 끝났어요. 자, 마지막. 스탠딩 사이드 크런치 할 겁니다. 스탠딩 사이드 크런치는 이렇게 양손을 머리 뒤로 한 다음에 한쪽씩 찍어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 찍는, 찍는 게한 회입니다. 자, 총열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스탠딩 사이드 크런치. One, two, three, four.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왔어요 아홉 열자 이렇게 한국 타선과 함께하는 7분 홈투가 끝난 줄 알았죠? 자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여세를 몰아서 마지막 딱 하나만 합시다. 건강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아시죠? 열로 자세.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아빠, 자 농담이고요 이렇게 해서 한국타장감기하는 7분 홈트가 끝났습니다 땀이 좀 나시나요? 와우 저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요즘같이 헬스장 가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기 부담스러울 때 집에서 한국타장감기하는 이 홈트와 땀을 쫙 빼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 자정까지 마이프로틴에서 정말 역대급 세일을 진행하니까 아래 더보기란 확인하셔서 여러가지 보충제 필요하신 분들은 타장코드 입력하시고 할인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구독과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찰바. 제발... 참고로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찍는 거예요. 와.